박지우의 비하인드 저는 베라 엄마는 울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델이 됐다 웃기지가 않아요. 오늘 베라 근무 촬영한다고 핑크색바지 바지 입고 왔어요. <웃음> 교복을 입고 하는 게 맞네요 요즘. 그렇죠. <웃음> 예뻐요 교복. 약간 푸듀 프듀... 풍미를 줘야 되는 거 <웃음> 같아요. 아니 여기 마로니에 공원 입시 준비할 때 대학로에서 연극 보고 난 여기서 막 지나서 지하철 타고. 수업에서 도세요 <놀람> 컴퓨터 어? 귀좀 놓이세요. <놀람> 대리님이 셔서아니요 어? 왜 어, 이래? 어떻게 들어가요? 어떻게 해서? 했어? 어. 어 부럽다. 응. 저 그런 게 개인기 응. 하고 싶은데. <웃음> 개인기? 개인기? 아. 저 아는 형이 나가서 할거 없단 말이에요. 오 어, 어, 만들어볼까? 오늘 개인기우리 네. <놀람> 성대모사 같은 하시 저 못해요. 아그여 s e a bush i 개인 y own. Okay. 아니 a t 잉 s 뭐야 a t What 뭐? r 이렇게 막 d 대 i n g w 고어 t 꺾으신 거예요? 응아니아니 w h a 꺾 are you d o i n 진짜 못해요. 그뭐 영화 보고 맞추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음 그런 거 잘하지 못하지만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윙크 빠르게 아니에요. 아 맞아 맞아. 저 윙크 못하거든요. 어, 윙크 아, 안 돼? 어, 네? 저... 윙크는 어? 뭐? 윙크가 안 <웃음> 아 진짜? 왜 윙크 안 될까요? 아니 귀 보여줄게. 귀? 이게 나 이게 물병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일자로 세우는 거물좀더 어? 어? 비워야 돼더 마셔요 그냥 던져요? 네. 네 아이야 돌리면 어? <웃음> 한 번만 한번 더랜덤 <웃음> <웃음> 게임, 신조어, 중심 잡기 아, 그럼. 그리고 뭐, 뭐 맞춤이 맞추기 그냥 진동 소리? 음. 어? 래요 전기밥솥. 네. 마지막 김밥지는 것 한번 해 줘야 돼. 김밥이 왜 <웃음> 어떻게 해요? 이건가요? 한 명을 먼저 먹어 먹어봤잖아요. 네. 맛있었어요. 네, 맛있었어요. 저 찍으면서 생각했어요. 이제 베라가면 이거 한번 응? 시켜서 먹어봐야겠다고. <놀람> 음. 아.